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불사보 100이잖아요. 이제 불사보의 상위 호환이 아카이노가 뭔가 이렇게 착 붙을 것 같다. 그러라는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느낌이 좋으시죠?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자, 오십 개 먼저 갑니다. 왼손으로 누릅니다. 왼손으로 클릭. 자, 자, 요시야, 이거 소가자 오 지금 뭔가 나올것같아요자 처음에는 다 봐주는게 좀 극룰이에요 자 요시 이그가 자 뽑아라 자 지금 왼손이에요 왼손 자 하비형의 왼손 좀 황금손이죠 자 하비형의 왼손은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 느낌이 좀좋고요자 오늘 느낌이 좋다는걸 잊지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 자, 여러분들 잊지를 마세요 재물이야 재물 제물. 자첫 번째 재물 자첫 번째 재물이고 자 왼손으로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아씨 안 나왔네 괜찮아 50개에서는 아직 멘탈에 영향 없어 자자 자. 예 오른손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자 잼을 바치고 렛츠고자 좌초파 우나미 건너뛰고 자 갑니다 갑니다 이제부터 조금 진지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하명 진지합니다 자 코비를 먼저 만날 것인지 왠지 센토마루를 먼저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하지만 오늘 원수 아카이누는 두개나옵니다 여러분 두개나와요 두개 자 여러분들 원수 아카이누 두개나오는날이에요 어허이씨 어허이씨 잠깐만 <웃음> 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차라리 먼저 안나오면 뒤에나올것같으니까 괜찮아요 자자 자,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더가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자 보지않아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원, 원발에서 원 100개 준거 그거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150개 째지만 하비형 괜찮아요 아 이거 스텝업도 아니라서 오늘은 초반운이 조금 극각인데 후반에 풀리려고 그러는 건가? 아 씨. 이게 초반에. 이게 아, 이거 초반에 이거 좀안 좋네. 아 씨. 초반에 안 붙네. 초반에 안 붙는 게 후반에 붙을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. 이제 조금 천천히 가 볼게요. 이제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천천히 가다. 마르코 안 좋아요. 자 커피 한잔 즐기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뭔바로 접을까요? 답없네 자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아나요?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면 잘 될지? 조니조니 시기시기 타시기 푸찌푸찌 쇠프 쇠프 비다 비다 쿼비 쿼비 왜 나와도 이 쿼비가 나와냐 쇼니 쇼니 아이씨 직원님 어우 왜이래 200개를 그냥 이렇게 날렸다고? 아 200개를 이렇게 날려버리네 괜찮아 나 지금 하나도 안나왔어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, 괜찮아 아 진짜 블랙 계정인가 아, 아 근데 이반다 얘네들 맘만 먹으면 얘네 블랙 매길 수 있어 근데 이 천개에서 안나온다는 건 말이 안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요즘 하비 형이 조금 운이 좋은 추세라 요즘 좀 좋은 바람이 불었거든 형은 나온다고 보고 있어 어 이게 근데 사성이 지금 하나도 안 뜨거든 와 이거 진짜 뭐지? 아... 야, 또가 또가 또가 어 또네? 잠깐만, 아,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? 계속 루피 혼자가 오호... 아, 내 목표는 두 갠데... 어? 오 야, 이거 진짜 심한데? 어, 나 지금 거의 300개 썼어. 아 와... 이거 뭐지? 아니, 이거 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붙을 것 같아. 아, 천천히 가볼게요. 진짜로. 아, 씨. 아, 이게, 이게 왜 이러지? 아니, 이건 아니지. 아이씨. 아 씨. 아이, 느낌이 안 좋은데, 닉네임을 바꿔라. 아, 진짜 쳐쳐볼 거야. 아어 아이, 어이 아, 느낌이 안 좋은데, 그지 느낌이 안 좋지. 아 씨. 나는 그래도 한두개 나온다고 보고 있었거든. 근데 지금 카... 뭐야 이거? 아씨, 뭐야 이거? 아, 뭐야 이거? 아... 오 레이셀... 하이 아씨, 어, 안 되겠어. 나갔다 오세 어, 야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? 나 이거 이거 세개 하나 하고자 어우씨 아이 뭐야 이건 또 아이 아이 아이 아. 자자자자 계속 갑니다 아 불안한데 이거 확률이 어떤데 그래 아 0.2% 잖아 코비랑 센토마루 1% 1% 1% 후지토라자 다시 가요 아아 이거 불안한데 아직 기회 있어. 자 아직 기회있어 자 여시야 이겼어 아 빨간구 금기빨이 안나와 아 가쌔 하비형 두개 나온다! 자 하비채널 할수있어 구독자 5천명 앞 앞둔 하비채널은 할수있다 원수아카이노가 두개 나올수있다 원수아카이노가 아 스킵안돼 아이씨 방어형이네아 센토마루네 아 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슬슬 이 친구들 나오기 시작했어 하비형 두개 나옵니다 어.. 그, 두개 나와? 센토마루가 두개 나온다고? 이제부터 슬슬 정상전쟁 시리즈가 나올것 같기는 해 센토마루 하나 받았어요 센토마루 하나 받았고 이 불운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홈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러고 출발 자자 출발 자 지금 개코모리아 지금 500개 썼는데 개코모리아 하나 어? 어? 자개코모리아 하나 센토마루 하나 야 스킵하면 잘나온다 소리 하지만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안 나오는 거 똑같잖아 자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명 포기하지 않아요. 자자.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. 아니 도움 좀... 아 이게 또또 또. 이거 센토마르또 나왔어? 뭐야? 아후지또라 아씨. 아하... 후지또라라니 또라또라 후지또라 아. 아씨 야, 즐겨야지. 아. 안, 근데 스킵하면 망해. 얘들아, 스킵하면 망해. 아, 꼬망했네 자 즐기면서 해야지 얘들아 모든 즐기면서 해야 돼. 이제 나갔다가 자 여기 나갔다가 자,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. 요걸 반복하자고.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뭔가 될것 같지 않니 얘들아? 오우 오우 오우 와우 <웃음> 오 느낌이 좋아요. 야, 이거야! 맞지, 얘들아? 오우! 오우! 오우! 터지는 거야! 자, 괜찮아요. 자, 여러분들!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. 오늘 하비 채널의 날입니다, 여러분. 2021년 8월 26일! 하비 채널의 날, 하비데이! 오케이? 와! 잠깐만! 아, 씨... 아, 씨, 공격수가 좋아했는데, 씨... 아.. 극혐 띠네 이거 아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금기빨 떴는데 저저 저 진짜 구해내줄라고저 금기빨 떴겠냐? 아 센토마루 아아 후지토라 그만 나와! 후지토라 그만 나와! 후지토라 그만 나와 분명히 얘기했어, 후지토라 그만 나오라고. 형이 얘기했어, 후지토라 그만 나오라고. 야, 근데 3개 뜬다. 아, 센토마루, 씨. 이거 내 센토마루, 이거 씨, 불안했어. 저번에도 카마츠가 잘 붙었거든? 지금 센토마루 잘 붙고 있어, 지금. 아, 씨. 아우, 센터마루 배좀 집어넣어. 아 운동도 안 하냐. 살이 오지에 쪘네, 네개 나오면 대박. 아, 씨. 아, 씨. 그래도 코비보단 센터가 좋다고? 자, 여기서는, 일단은, 내가 아까 얘기지 이렇게 좀 하나씩 찍고 와야 돼. 처음에 연달아 가을쓸 때는 안 됐는데, 한 번씩 하면 또잘 되는 것 같아요. 자자 자, 얘들아 아직 포기하지마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운받고 가는거예요 세상에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비 채널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 아니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 아카이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 뭔가 좀 붙고있어 착착 붙고있어 아 그래? 그래그래 그래. 와근큰 깃발 이것봐 야 이건 좀 요령인거 같지 않아? 자 요시 이그가 레츠고 야 요거 느낌좋아요 자자 요거 느낌좋습니다 느낌이좋아요 이겨! 어? 어? 야! 나온다 했잖아! 나온다고 했잖아! 형 나온다고 했잖아! 나온다고! <웃음> 와 진짜 행복하다 진짜 야.. 씨, 내가 나온다 했지! 야 오늘 하비처럼 두개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야 오늘 느낌이 좋았다니까 진짜 아 얘들아 형이 얘기했잖아 나온다고 오늘 아짝 딱딱딱 딱딱딱 나는 뽑았지 나는 <웃음> <난> 뽑았지 <웃음> 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고 아... 아씨 하지말고